루비스 여러분, 오늘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몰드들을 이용해서 한번 꾸며볼게요. 워터볼 하트 만들었던 몰드인데요. 반쪽짜리 하트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저점도 레진을 사용할거고요몰드에 80%정도 좀 많이 짰네요 그러좀 덜어내야 되더라고요 살짝 핑크색을 넣어줄게요 아주 살짝만 기포가 생겼어요. 기포를 제거해줄게요. 아래쪽부터 기포가 생기지 않게 위쪽으로 살짝 눌러줄게요. 양이 많아서 흘러넘쳐요. 이렇게 손을 대고 큐어링을 할게요 곰돌이 몰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을 두 가지를 좀 섞어 볼 거예요 핑크색과 초록색을 오늘 사용해 볼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연하게 넣어줄게요 반짝이 조색제를 조금 넣어줄게요 넣어줄 건데요. 음, 조금 얼룩달룩하게 색을 넣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귀 이쪽은 핑크색이고, 이쪽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나중에 봤을 때좀 알록달록한 곰돌이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색을 넣어줄게요. 들어갔으면 <웃음> 경계를 사, 살짝 뭉개줄게요. 레진 넣으실 때 여기 바탕에 하얀색을 넣을 거거든요. 뒤쪽에 그래서 너무 가득 붙지는 않을게요. 조그만 90%? 그 정도 그리고 안쪽에 파츠를 조금 넣어서 꾸며줄게요. 저는 하트를 조금 넣어줄게요 핑크색에는 초록색 파츠를 넣어주고 하트를 넣어주고 초록색에는 핑크색을 넣어서 조금 배색을 해줄게요 큐어링 할게요 항상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잘 나왔길 기포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나왔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기포가 살짝 있긴 있거든요 이 정도는 뭐 대성공입니다 자축. 차추 <웃음> 통이 잘 되시네요 밑면을 한번 다듬어 줄게요 평평한 것 같긴 한데 주변을 다듬어 줄게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달아줄게요 어, 이렇게 달면 이쁠까요? 안에 파츠는 좀 넣을게요 겸용매진을 발라줄게요. 한 번에 잘 붙어야 될 텐데요. 램프로 살짝 큐어링 해주고 큰 램프로 다시 한번 큐어링 해줄게요. 흰색을 만들어서 뒤쪽에 도포해줄게요. 두번 정도 도포를 해줘야 돼요 한 번으로는 색이 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주고 큐어링하고 한번더 해줄 거예요 도포를 제거해줄게요 큐어링 해줄게요 이제 오일을 넣어줄게요 구가 작기 때문에 스포이드로는 안되고요 주사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주사기 바늘을 빼고 오일을 넣어줄게요 되도록 가득 부어줄게요 주사기 바늘 조심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한번더 하얀색, 하얀색을 발라줄게요. 곰돌이 파츠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곰돌이는 약간 크랙이 생겼네요. 가끔 이렇게 몰드할 때 크랙이 이렇게 발생하곤 해요. 다듬어서 위에 코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항상 다듬는 작업은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중요한 작업이지만 정말 귀찮고 하기 싫은 작업이기도 해요. 방택제로 한번 코팅을 해볼게요. 할게요. 이제 이 사탕 몰드들 만들어 볼 건데, 어떤 색깔로 만들면 좋을까요? 남은 색을 써야겠죠? 3개, 2개, 2정도만넣어줄게 핸드폰에 바탕색을 만들어줄게요. 고정도 내지는 사용할 거고요. 핑크색, 노란색. 색을 사용할 거예요. 흰색을 섞어서 불투명한 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안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여기 끝에가 곡선이고 젤리 케이스 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바르시면 흘러내려서 수습이 안될것 같아서 여기 딱 선까지만 이렇게 발라줬어요 이게 또 자연스럽기도 하고 하고 보니까 좀 예쁜 것 같네요 잘한 것 같아요 기포를 제거해줄게요 시간이 지나면 기포가 조금씩 더 올라오거든요 그때 한번더 라이터로 기포 제거해주시면 좀 깔끔하게 기포가 제거돼요 처음 한번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다듬어주면서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거한번더 기포 제거하고 퓨어링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죠? 기포 제거를 한번더 해줄게요 직격글리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리터를 여러개를 넣을건데 일단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글리터 베이스가 되는 글리터는 입자가 좀 작은게 좋고요 색깔이 연한게 은은하고 예뻐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글리터를 넣어줄게요 별빛 글리터인데 근데 근데 이렇게 하나씩 일단 넣어줘 볼게요. 핑크색 별빛 글리터를 살짝 넣어줄게요. 하트를 좀 달아줄게요. 큐어링 해줄게요. 여기다가 글씨를 새겨주려고 그래요. 내신을 전체적으로 풀어줄게요 끝까지는 도포하지 않고요 되는 데까지만 도포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도포가 끝났네요 이제 기포를 한번 제거해줄게요 이제 만들어놓은 걸 하나씩 올려볼게요 퀘링할게요짠 완성됐습니다 음, 케이스를 하드타입으로 사야되는데 제가 잘못사서 말랑말랑한 젤타입으로 샀더니 만들고나니까 조금 수축이 됐어요 음, 여러분은 참고하셔서 하드타입으로 꼭구입하시고요 모양은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하드타입으로 다시 사서 비슷하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몰드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이쁜 것 같아요 네임 스티커도 좀 고급져 보이고 유니크하다고 해야 될까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집에 몰드가 몇 가지 있으시면, 바탕색만 조금 이쁘게 꾸며서 이렇게 붙여보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